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요 파워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같은 거라든지 진짜 간단한 발표를 할때 쓰기 좋은 그런 디자인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과 그라데이션만을 활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하나만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팁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집어 넣어야 하겠죠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춰서 집어넣어 봤는데요 만약에 자기소개를 한다고 라 하면 자기소개할 때 쓰기 좋은 여러분의 사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할때 뭐 쓰기 좋을 만한 그런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일단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형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그리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색상이랑은 조금 다른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봐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연필 모양이 색상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이 색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라데이션은 중간에 있는 중지점 두 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를 눌러신 뒤에 양 옆에 있는 이 포인트만 색상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맨 왼쪽에 있는 색상은 초록색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음 뭔가 색상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투명도를 80% 정도만 줘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20% 정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주니까 뭔가 느낌이 새롭죠 여기에 많은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그리고 짧은 내용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삽입 텍스 상자 그리고 바깥쪽에서 콕 찔러서 일단 마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텍스트를 집어 넣었고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얇은 글꼴로 들어가면 나머지 내용보다 그닥 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목이 될수 있는 글꼴은 굵은 글꼴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티켓 몬스터에서 배포하고 있는 티움체라고 하는 것을 써볼 거예요. 자, 티움체를 선택해서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텍스트를 조그만렇게 넣어 주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수직 수평 복사해서 글꼴을 전음스퀘어 라이트체 얇은채로 바꾼 뒤에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여러가지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내용을 자 이런 방식으로 제목을 뒷받침해 줄 만한 아주 짧은 내용을 집어 넣어 주시기만 하면 끝인데요 어떤가요? 아주 간단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좋은 그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뒤에 있는 이미지만 바꾸고 여기 있는 도형만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가요? 자 이렇게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도 만들고 아니면 이걸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된다면 아주 세련되게 이미지만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제가 색상을 이런 색상을 넣었지만 그라데이션을 어떤 색상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 색상을 다양하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ppt는 거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